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도 어, 건물 어,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소재하는 곳은 이제 대전 월평동, 서구 월평동입니다. 둔산역, 어, 둔산동 역둔산 어, 인근에 예, 바로 어, 옆에 위치한 도시가 어, 월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교적 좀 저렴한 매물인데요. 13억 5천 음, 지하 1층 지상 음, 6층 건물입니다. 어, 나름대로, 이제, 건물 연식은 조금 됐습니다만, 음, 건물이 아주, 어, 돌로 잘 붙여져 있고,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어, 중공년도는, 음, 1993년 12월 산이고요 어, 연식은 조금 됐습니다. 음, 어, 매매가 13억 9천이고, 대지가 어, 103.8평, 어, 104평 정도 됩니다. 건축 바닥면적이 어 69.7평 음예 거의 이제 70평씩 이제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예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어 보시는 바 같이 예어 13억 5천에 나와 있고 어어 대전 월평동에 소재하면서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어, 6층은 주인세대 현재 이제 전세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수익률은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공실은 하나 있습니다. 어, 2층이 하나 공실이 있고요. 실제 투자금액은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어, 6층 전세를 빼주고 입주하신다면 8억 정도 어, 또 어, 5층은 이제 음,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6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는 현재 지인이 거주하는 관계로 어, 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 어, 비용이 2층하고 어, 어, 5층 어, 원룸 어, 하나당 한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하면 추가로 음, 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2층이 한 130만원 어, 원룸 한9 0만 원에서 한2 0에 2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물 어,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13억 5천이고요 어, 대지가 103평 음, 87평, 103.8평, 104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건축면적은 69.75평 예, 거의 한 70평씩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연면적, 어,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음, 457.92평입니다 458평으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중국년도는 비교적 어, 조금 됐습니다 1993년 어, 12월산인데 아직 건물 외관도 짱짱하고 내부도 아주 깔끔하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차대수는 4대 에, 에, 5개의 3대, 옥내 한대 이렇게 해서 4대 될수 있습니다만 지금 어, 또 승강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주변에 월평역이 이제 한 100m 이내에 있고 음,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100, 어,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 홈플러스가 인근에 에, 존재를 하고요. 어, 주변은 이제 상업지역하고 이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지역을 둘러싼 준주거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 관계는 현재 5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한 3.78% 정도, 어, 어, 이율이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층이 이제 공실인 관계로, 어, 어 월세는 한 457만원 정도, 어, 어,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실이 있을 때는 어 2층 약 어, 그녀는 150만원 받은다고 하는데요 한 130만원 정도 어 예, 치고 어, 또 어, 5층에 음, 지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 원룸 세개 정도 있는데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5층에서 90만원 정도 원룸 하나에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음, 추가로 한 22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에, 올릴 수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 음, 월 순수익은 이제 지출 이자를 빼면월 300만원 정도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투자 비용은 7억이고요. 어, 투자 비용 대비 현재 5.12%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증금 합계 금액입니다. 어, 1억 4,800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요. 어 네, 오타가 있네요. 오타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층은 주인세대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전세 1억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실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2층 만실시 약 7.8%에 약 8% 정도에. 예 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보시면 됩니다 상권 분석인데 월평역 100m 이내에 있고 월평 상업지역 내준적거 지역 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유성 홈플러스 또 이제 예, 숙박하고 유흥 밀집 지역 어어 어, 인근에 예, 대전 예. 예. 예, 경마 사업소 지부, 어, 지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매물이 이제, 음, 현장 촬영을 했는데, 예, 촬영한 영상 보기, 보시기 전에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전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서구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지역 내 둔산동이 위치해 있고요. 어, 해당 매물이 소재하는 곳은 이제 둔산동, 음 이제 옆에 이제 월평동인데, 월평동, 월평역 주변, 이쪽 어, 주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한국 마사의 대전 지점이 있고요. 또, 이게 유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에, 어,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입니다. 그리고, 어, 이 다리 건너, 어, 어, 유성 홈플러스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한 지역은 이쪽 부분 이마트 어, 트레이더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앞에 월평공원이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 교통과 쇼핑, 어, 교육의 중심지 둔산동 월평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켓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건물이 월평동에 소재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월평동에 소재한 건물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내용도 알찹니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13억 5천짜리 건물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고 어, 옆쪽으로는 이제 상업 지역이 이렇게 어, 네모나게 안쪽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주변으로 지금 보시는 데는 어, 준주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준주거 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 음, 매매가 어, 13억 5천 예. 중국년도는 조금 됐습니다 근데 건물이 워낙 튼튼하게 어, 석재로 다 마감이 됐고, 어, 아주, 현재까지, 어, 아주 튼튼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지가, 어, 104평 정도 됩니다. 그런 매물이고, 어, 건축 면적은, 어, 약 음, 70평, 이 약간 안 되는데, 그 정도 이제 올라가 있, 있는, 예,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 합계가 한 457평, 458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건물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인데 지하 1층에는 현재 카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1층부터 어, 4층까지는 일반 사무실하고 음, 일반 음, 세입자가 입점이 되어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5층, 지상 5층하고 음, 지상 6층은 현재 원룸하고 이제 주택,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들어온 쪽 어, 이 도로가 약폭 어, 어, 10m 어, 코너 각지에 위치한 이 건물인데요 해당 건물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모습입니다. 건물 외관도 아주 대리석으로 잘 붙여져 있고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중공년도는 비교적 조금 됐습니다. 201993년 12월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1층은 현재 컨테이너 박스 하나 이제 새가 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용실 그 다음에 어, 2층은 PC방이 있었는데 어, 영업을 하시다가 좀 나간지 도좀 됐습니다 네, 세입자를 다시 맞춰, 어, 어, 맞춰야 맞춰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3층 또 4층 이렇게 사무실이 입점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층은 현재 이제 주택으로 되어있고 어, 원룸으로 어, 어,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6층은 주인세대에 되 있는데 이제 세입자가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위치상으로도 월평동 번화가 중심지역 내 준주거지역 내에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건물내로 한번 진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 모습입니다. 어 외관도 비교적 어 튼튼하고 어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 지어진 건물치고 어또 승강기까지 있어요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이 지하는 이제 영업 전후로 어 이제 카페가 이렇게 입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는 약간 평수가 음 4 50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상 6층 어, 수립구까지 가서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6층으로 올라왔 있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이제 입구에 있는 관계로 예, 출입구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단실이고 제가 서 있는 쪽이 엘리베이터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귤라무가 아주 탐스럽게 잘 열려있네요. 주인세는 현재 음, 어, 1억의 어, 전세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어, 면적은 약 40, 사평정도 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계단실로 해서 한번 걸어서 내려가 보시기 바할까요 뒤로 한번 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고 어, 주인세대. 어, 입장한지 는 2년 정도 어, 지났고요 어, 계약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5층은 이제 주택하고 일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원룸으로 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번 내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층 모습이고, 현재 원룸이 네, 6개 정도, 음, 네, 복도고 양쪽으로 원룸이 이렇게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 비교적 아주 깔끔하고요. 어, 내부 모습은, 어, 다음 기회에 한 번, 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지금은, 어, 5층 모습이었고, 이제 4층으로 한번 내려가서 모습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물 내부도 아주, 어, 연식 치고는 아주 짱짱하니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4층 같은 경우 전체가 이제 비즈니스 센터로 이렇게 운영이 되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제 사무실하고 회의실 대여도 해주고 내부 네, 모습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문이 닫혀져 있는 관계로. 내부는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이해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는이 친구는 이친는 예, 평수는 한 음, 예, 70평 가까이 되는데요 어, 리모델링 네, 들어오실 분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어, 바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임차, 어, 임차인 임차 구하는 데는 이렇게 비교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쪽은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렇게어 있고요 바깥쪽에 또 공용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어, 건물 내부로 외부로 한번 나가서 어, 다시 브리핑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당 건물 아주 가격도 착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면은 관리 조금만 손을 보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외관도 깔끔하고 코너 각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현재 매매가 13억 5천 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어, 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네, 공시를 제외한 현월세 합계 금액이 어, 현재 457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용자금액은 한 5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3.8% 계산했을 때월 지출이자는 158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금액 계산하고 한 7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 순수익은 이자를 제하면 한 300만원 정도 어, 어, 주인 거주하면서 어, 어, 3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음, 수익률로 따지면 어, 5.12% 정도 나옵니다 현재 공실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 또 이제 투자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면 음, 2층이 차고 어, 지금 음, 6, 음, 5층 어, 원룸 3개 정도는 이제 지인이 좀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룸 하나당 한 30만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 정도 해서 90만원 정도 세를 놓게 되면은 추가 수익이 약 9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2층은 약 1500에 보증 1500에 월 150씩 받았는데 130 정도만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실 가정하에 월 순수, 수익은 한 600, 7, 80만 원 정도 난, 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제하면은, 예, 예 월한 520만 한원 정도 예,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주인 세대를, 예,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은, 음, 8억 정도 실투자금액이 발생한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수익이 한 520만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음, 수익률로 보시면 한 7.8% 정도 수익이 예, 나옵니다. 아주 괜찮은 매물이므로 어, 해당 매물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음,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부동산 마켓으로 어, 전화를 주시면 음, 추가 설명 겸또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차량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